카메라 앞에서 제가 인사를 못 드린지 벌써 한 2주 정도가 된것 같습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큰 수익을 한번 가져왔는데요. 그 수익은 요즘 엄청 핫한 골드에서 만들었습니다. 자 골드 같은 경우는 현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인해서 안전자산인 금값이 상당히 지금 유가와 같이 상당히 많이 오르고 있는데요. 특히 골드, 금 같은 경우에는 올라가다가 이제 가격 조정을 줄 때에도 상당한 폭으로 크게 가격 조정을 주곤 하는데요. 그 가격 조정을 잘만 잡아도 아주 좋은 위치에서 가격 조정만 잡아도 아주 큰 움직임을 캐치하실 수가 있습니다 미국 시간 기준으로 뉴욕시장을 거래를 한 후에 현재 수익 같은 경우에는 바로 15,000달러가 넘습니다 자 우선 첫 거래 같은 경우는 이제 골드를 이제 사라스로 제가 거래를 해가지고 1988에서 매도를 해서 이제 약 1100불라는 수익을 만들었습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은 골드와 파운드에는스케이핑을 해가지고 제가 수익을 만든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가장 큰 수익인 골드 9,375달러 그리고 4,149달러 제가 포지션은 이두 개를 잡았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뉴욕장에서 제가 잡았습니다. 어떠한 방식으로 분석을 했고 거래 진입을 할수 있었는지 제가 한번 설명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보시고 계시는 차트는 골드 15분 차트입니다. 자 골드 15분 차트를 우선 확인을 해보면 은 계속해서 상승을 하면서 이제 치고 올라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골드의 움직임을 보았을 때에는 서포트를 만들고 레지센스를 만든 후에 이 레지센스를 뚫고 그 다음에 추세선을 형성하면서 을 다시 고점을 만드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느 위치가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최고점이고 그러면은 최고점에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자 그러면 첫 번째 최고점이 어딘지 그전 최고점이 어딘지 확인 한번 해보죠 보시듯이 위클리 차트로 오니까 최고점은 2020년 8월달인 2070달러 0 0한 정도 되겠습니다 그렇죠 트레이딩뷰에서 제공하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같은 경우는 2006년도부터 시작인데 2006년도부터 가장 최고점을 찍었을 때가 바로 2020년 8월달입니다 그 가격은 2075달러이고요. 그쵸? 그래서 그 저희가 이제 생각을 해둔 것은 2070에서 2075이라는 이 가격의 가격이 도착을 했을 때 우리가 기대를 할수 있는 것은 왼쪽에서 보시듯이 이러한 가격 조정, 하방의 움직임을 우선 기대를 할 수가 있다. 왜? 전 최고점에 도착을 했을 때 여기서 이런 모습을 보였던 그 움직임을 한번더 충분히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준비를 한 것은 15분 차트에서 아 물론 15분 차트가 아니어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셀 리밋 제가 준비한 것은 바로 2070 레벨에서 셀 리밋을 준비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M, 거래한 이 MT4 거래 내역을 보시면 은2070 정도에서 이제 진입을 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2070셀 리밋 해가지고 스타무스 같은 경우에는 2075 정도를 주었고요 타겟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뭐2040 정도 이러, 이 정도 주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3랏, 3랏을 여기에 딱 지정을 해 가지고 우선 첫 번째 자 왼쪽을 보시면은 제가 가격이 이 정도 위치에 있었을 때 제가 이 매도 어, 셀 리밋을 제가 가격이 이 정도 위치에 있었을 때2070 가격 라인에 셀 리밋을 제가 오더를 어, 걸어 두었습니다 자 근데 보시면은 아 여기 있죠? 차트를 확인했을 때약 2069, 90 정도에서 가격이 강하게 한번 치고 내려간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어요. 정말 이때 체결이 안된 것을 보았을 때는 아 뼈가 아팠습니다. 자 그런데 다행히도 보시면은 다시 한번 이번에는 2070에 정확히 도착을 하면서 강한 네, 강한 하방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골드만 합쳐서 어, 만 달러가 넘는 수익을 만들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번 거래 같은 경우는 단순합니다 상당히 위클리 차트에서 어디가 최고점이었는지 한번 확인을 한 후에 그 최고점에다가 가격이 반응할 수 있기 때문에 셀 리밋을 걸어두어서 이런 식으로 아주 깔끔하게 좋은 수익을 만들 수가 있었던 거죠 존님이 상당히 골드를 거래를 잘 하시는데요 보시면 골드 수익 2248불 다음에 408불 그 다음에 747불 어 거래를 닫으신 것은 아니고 이제 플로팅이죠. 아직 열려있는 상태에서 이제 화면 공유를 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시연님이 이제 또 골드를 통해서 어 좋은 스윙 만드셨습니다. 셀일라 진입을 하셔서 1991달러 정도에서 진입하신 후에 1970에서 청산 총 2091달러 71전을 만드신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전 거로에서는 어 손실을 만드셨지만은 그 다음 거래에서 메꾸었기 때문에 어, 플러스 마이너스 를 한번 이제 계산을 해보면 그래도 1400불 정도가 되는 수익이네요 이런 식으로 기술적 분석이 있어야 성공적인 거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루 만에 15,000달러가 넘는 하나로 따지면 1,500만원이 훨씬 넘는 금액이죠 처음에는 자금이 작을 때는 처음에는 이게 15불이 될 수도 있고 150불이 될 수도 있고 1,500불 혹은 보시듯이 15,000달러가 넘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모두가 수익을 낼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보셨듯이 하루만에 1,500만원 이런 식으로 수익을 만들기 위해서는 기술적 분석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기술적 분석 같은 경우에는 모든 차트에서 적용이 가능하며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만 꾸준한 수익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저번 영상을 보셨더라면 많은 분들이 저번주 그리고 저저번주에 큰 수익을 만드신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번 주 같은 경우도 많은 분들이 좋은 수익을 만드시면서 한 주를 아주 좋게 출발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꾸준한 수익을 만드시고 싶으신 분들은 하단 링크를 통해 가지고 저희 웹사이트를 통해서 가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좋은 거래를 하시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많은 수익도 만드세요 고맙습니다